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니언입니다 <웃음> 제가 제일 생일날 실방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일날 실방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는데 어, 지금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실방을 길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, 어, 이벤트는 그대로 진행할 거지만, 제가, 몸 <웃음> 뭐 상태를 고려해서 해야 할것 같아가지고, 이렇게 영상을 짓습니다. 지금, <웃음> 교회, 고요 힘든 몸을 이끄고, 제가 맡은 집분이랑또 하나에게 배려 드리고 왔는, 드리러 왔는데요. 감흥을 통해서 남기고 싶은데 그거는 영어 친구 외국인 친구들위 해서 남기도록 하겠고 제가 <웃음> 지금 그때 코로나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, 기침도 하고 감기 걸려가지고 너무 많이 힘드네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방송은 제 생각은 길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어, 코로나 검사를 집에서 자가키트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고요. 그냥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약간 좀 많이 힘드네요 제가. 그래서 그래서 어, 실망을제 생각에는 빨리 키고 빨리 끄면서 제 몸을 보충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, 그렇습니다. 다들, 이제, 곧은 추석이잖아요. 꼭 추석 연휴라든지 이런 연휴가 오면은 항상 아프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들, <웃음>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연휴 맞이하시시고요. 그리고, <웃음> 더 아니아니도,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다들 아프지 마세요 알겠죠? 그러면은 다들 좀제 생일 실방 때 케이는 걸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다들 아프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그러면은 제 실방 때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